아프지 말고 네. 에? <목소리> 오래 오래 살아야 돼. 너무 건강하게. 아니, 아이, 나아야 뭐. 돼. 꼭오 살아야 또그지거 하자. 하자. 그래. 하다가 안 해. 그렇게 반갑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있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찾아뵈라이 이랬는데 오늘 이래가지고 한번 동네에서 이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왔어요. 아이고 고맙다 어, 하여튼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오늘 예. 오늘 장사하세요. 그래. 뭐일 예. 있으면 연락하고? 예. 예. 이자이가잘 그래. 맞네. 막이랬는아 이장이 잘말네가지고 <웃음> 그래. 아이고, 그래. 고맙습니다. 안다안 돼. 아이거 고맙습니다. 안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이자님하고 음. 예. 새마을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했는데 예.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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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소 실천하고 있는 월송일리, 새마을회 회원들의 작은 나눔 행사가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울진방송 라보라입니다.